Thank you. 되게 빨리 나온다. 아니 떡볶이는 뭐 푸면 되니까. 인천, 동인천 가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i no ki y 은이다특성역입니다 다음 는계입니다스터 개통과 담당해드리겠습니다. 어. 일관적으로 <웃음> <웃음> 네.